안녕하세요. 심서방입니다. 심서방로또는 동행복권에서 주관하는 로또645의 매주 당첨번호를 취득하여 통계 패턴 등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로또 분석 서비스입니다. 모바일과 PC브라우저에서 sm로또.com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. 처음 접속하면 홍 화면이 나타납니다. 공지사항은 심서방로또 분석 사이트에 새로운 소식을 볼수 있습니다. 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중 리드 모어 버튼을 클릭하면 심서방 록도 블로그로 이동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공지사항 아래쪽에는 심서방 로또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. 당첨번호 조회 서비스에서는 그동안 출연했었던 회차별 당첨번호와 분석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분석내용으로는 저고비율, 홀짝비율총합끝수 AC, 식 회차, 당첨번호와 잘 맞는 궁합수, 미출연 번호구간 정보를 제공합니다. 예상번호 랜덤추출서비스에서는 심서방의 노하우를 적용한 예상번호 조합을 제공합니다. 통계자료 서비스에서는 1회부터 현재 회차까지 집계된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패턴 분석 서비스에서는 최근 10회차의 패턴을 분석한 꼴짝 패턴, 저고 패턴, 총합 패턴 등 패턴 분석 자료들을 제공합니다. 당첨 결과 화면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당첨 회차의 번호와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당첨번호의 분석 내용으로는 낮은 수와 높은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저고비율, 홀수와 짝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홀짝비율, 당첨번호 모든 수의 합을 나타내는 총합, 당첨번호의 일의 자리수의 합을 나타내는 끝수합, 한술적 복잡도를 계산한 a c 출연한 당첨번호들의 최근 10회차의 과거 출연을 분석한 회차, 출연한 당첨번호들 간의 궁합이 잘 맞는 궁합수 매칭 정보, 당첨번호가 출연하지 않은 미출연 구간 정보가 있습니다. 예상번호 화면에서는 심사방의 노하우를 적용한 예상번호 10조합을 랜덤으로 제공합니다. 마음에 드는 조합이 없으시다면 10조합 다시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추출할 수 있습니다. 번호별 통계 화면에서는 1회부터 현재 회차까지의 각 번호별로 출현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색상별 통계 화면에서는 번호에 해당하는 색상별로 출현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간별 통계 화면에서는 10단위의 번호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미출연 번호 통계 화면에서는 최근 10회 동안에 출연하지 않은 각 구간별 미출연 번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연속 번호 출연 통계 화면에서는 최근 10회 동안에 연속 번호로 출연한 번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고비율 통계 화면에서는 출연한 당첨 번호의 낮은 수와 높은 수의 비율이 1회부터 현재 회차까지 어느 비율에서 많이 출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홀짝 비율 통계 화면에서는 출연한 당첨번호의홀수와짝수의 비율이 1회부터 현재 회차까지 어느 비율에서 많이 출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끝수 앞 통계 화면에서는 1회부터 현재 회차까지 출연한 당첨번호의 1회 자리 숫자의 합이 출연했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총합통계 화면에서는 1회부터 현재 회차까지 출연한 당첨번호의 모든 숫자의 합이 출연했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출연 미출 통계 화면에서는 최근 10회 동안에 출연한 번호와 출연하지 않은 번호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심 서방 로그 분석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회원들께 제공해 드리는 기능들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